어? 뭐 유출이 됐다고? 그래? 무슨 유출인데? 포럼 가면 있어요 지금? 저 갑자기 택시를 말라는데 뭐 유출이라? 보자 유출이다 어디 있노? 어떻게 치봐야 되노? 어... 전책을 이번 앙게이트 뽑기 신캐 유출 어야 이거 야 이거 팬이 만든거야 진짜야 자 여러분 야 잠깐만요 야 이게 팬이 만든거라 치기 너무 잘 하지 않았나 이거? 야 이게 뭐 야 이게 뜬거면 이거 지금 이거 일본거 유출한거 한글화 한거 아닌가요? 한글화를 했다 치면 포토샵 장인이가 뭐 이렇게 뭐 바꾼 티가 나야 되는데 바꾼 티가 없는데? 일본에도 떴어요 진짜임 진짜? 글섭에도 일섭에도 저런식으로 유출 나왔던데요 뭐 엄청난 능력자 한명이 이거 멜리 하나 그린거 글자 바꿔가지고 간거 아니지? 저 지금 보니까 연옥멜리 연옥멜리 잠깐 보자 연옥멜리 그연옥반에 찾아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연옥반이랑 둘이서 힘 합쳐서 나왔던 그 멜리 말이야? <웃음> 와 그렇구나 지금 스토리 이 게임의 스토리 요 정도 갔었나요 지금 요 정도 스토리 진행됐나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진도에 맞게 나온 앤네 지금 얼티밋 이런 형들은 이제 좀진도보다 너무 빨리 나온 느낌이고 뭐 뭔가 이제 센거 하나 온 거고 요건 진도대로 가는 근데 연옥 멜리가 내가 앤이 봤을 때는 많이 센나 근데 연옥 멜리가. <웃음> 연옥 안에 있던 그 멜리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 지 딱히지, 그지? 어, 뭔가 임팩트가 막, 빡 오지는 않았는데? 약간 애가 조금 맹하기도 했고, 연반이 이제 꺼내주려고 도와, 도와주러 들어갔던 그런 느낌인데. 어, 그렇지. 연옥에 있는 건 감정이었잖아. 그 진짜 멜리가 아니었잖아. 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마신왕이랑 뭐 물론 몇년 동안 두드리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하다가 나오게 되지만 어쨌든 아, 이기지는 않았다 어떻게 빠져나왔던 거지 그지 그 정도 성능이다 아 성, 성능은 모르지만 성능은 모르지만 연옥 멜리? 연옥 멜리? 올티민 형은 올티민 때 했을 때 마신왕 이 자수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연옥 멜리 어느 정도로 나올라나 근데, 멜리, 신캐 멜리가 약한 적은 내가 거의 못본것 같긴 하거든. 트릴리언 다크가 상당한 스킬이라, 아, 그래? 나중에 성능 보고 뽑기. 이게, 이게 막 진짜 유출이면, 뭐, 어쨌든 내가 또 뽑을 거 아니야? 형가 한번 보고 해봐봐, 그러면. 멜리는 어떻게든 쓰일 듯, 그렇죠. 멜리는 어떻게든 쓰일 것 같아요. 아, 아니, 뭐, 마신덱에, 마신덱에 굉장한 활약할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온다거나. 어, 그렇네. 챔피언 단장은 약했어. 아, 그래. 우리 석단이 말이구나. 석력단장 석단이 같은 애는 약할 수 있어요. 예, 석단이. 근데 이거는 페스티벌 멜리잖아. 페스티벌 멜리잖아. <웃음> 야, 파워업복도 뭐야. 이거, 이게 레알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이거는 뭐, 우리 그럼 떴다길래 한번 우리 들어와서 포럼에서 본 거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요즘 뭐 금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금손에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사기극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어. 그건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재미는 못 보시고.